네 안녕하세요 명석하다입니다네 오늘은 유튜브 시작 전 제가 탐석을 해서 직접 수집한 돌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보이시는 돌은 초코석인데 네, 제가 이거를 보니까 변화가 아주 좋아서 색감도 괜찮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초코 변화서 잠시 감상하실게요 네 이번 돌은 옥석 한 칼런데 색감이 참 예쁘게 나왔죠 그리고 포인트가 좋아서 크기는 크지 않고 소품이지만 제가 또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포인트가 작지만 사람의 얼굴을 표현한 듯한 모습도 보여주고요 소품이지만 굉장히 마음에 드는 돌입니다. 네, 다음 소개시켜드릴 돌은 노을 석질에 상경 문양으로 우측 황 컬러가 잘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상경에 뒤에 노을이 잘 표현되어 있고요. 이렇게 중간에 폭포 한 줄기가 시원스럽게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돌은 밑자리가 굉장히 좋아서 딱 이렇게 대칭이 맞게 잘 서고요 돌전체 후광 배색이 좋아요 그리고 크기는 중품 정도 되고요 네, 제 마음이 아주 드는 돌입니다 한번 감상하실게요 네 다음 돌은 목문 수림석 인데요 여기 보시면 원산에 겹산으로 문양이 잘 들어가 있는 소품석입니다 밑에 먹도 예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돌 전체적으로 모함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, 원산 겹산이 잘 들어가 있어서 제 마음에 드는 돌입니다. 잠시 감상하실게요. 네, 다음 소개시켜 드릴 돌은 평창강 청자석인데요. 네, 크기는 소품이지만 석질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림도 추상문형으로 예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, 잠깐 감상하시겠습니다 네, 다음 소개시켜 드릴 돌은 자 태양석으로 하려고 갖고 왔는데 네, 보다 보니까 네, 사실 문양이 도너츠 모양이 잘 들어가 있어요. 네, 수석 네 수석에는 이렇게 도너츠 모양과도 같이 네, 삼라만상에 모든 것이 다 나올 수 있고 그것이 또 수석에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, 잠깐 감상 하실게요 네 이제 마지막 돌인데요 네이 돌은 노을석으로 네, 이것도 크기는 네, 역시 소품입니다 하지만 겹산3 산봉경으로 배색과 후광이 굉장히 좋아서 네,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돌입니다. 네 잠깐 감상하시겠습니다. 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좀 많지는 않지만 참석을 해온 일곱 점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. 네, 재밌게 잘 보셨나요? 네, 앞으로도 수석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직접 현장을 보여드리면서 좋은 돌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네, 명석하다가 되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